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빈센트 블루입니다. 잠에 들긴 아직 멀었는데 woo. 이상하다, 분명 나질 거란 네,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, 선수 로우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더 멀리 가야 알게 돼. 네! 커피와 음악이 함께하는 빈센트 블루의 커피 라이브 토크에서 꼭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눈,